안녕하세요 제선지대고 강제를 하고 있는 에버먼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피부관련 플러그인 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제가 뭐 소개 수준이지 설명할 만한게 별로 없는 프로그램이라서 자 우선 필터의 이름은 리터치 포미 입니다 써있죠 리터치 포미 러시아에서 제작을 했고 음, 세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인 힐 필 같은 경우는 얼굴에 잡티를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닫지 앤번 같은 경우에는 피부결. 그리고 세 번째 아이베젤 같은 경우에는 눈 안쪽에 있는 이 흰자 위에 있는 실핏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요글래에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왜 액션을 쓰는지 좀이다가 바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자 우선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런 부분들 이런 피부의 잡티들을 없애기 위해서 리터치 포미에 힐로 들어갑니다 힐로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간단해요 뭐 메뉴고 뭐가 없어요 단지 고해상도냐 그냥 일반으로 작업을 할 거냐 라면볼 수가 있고 오리지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원래 있던 요런 부분들이 보이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에 적용이 되었는지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해상도를 저장을 고해상도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이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고해상도를 먼저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일반을 한번 돌리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제가 재보니까 일반 힐을 그냥 썼을 때에는 8초 정도 걸려요 근데 이렇게 고해상도로 했을 때는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그냥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나마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VGA 의 램을 사용하지 않고 CPU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돌리시게 되면 CPU가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보시면 메이크 마스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마스크화가 돼서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레이어에서 마스크화가 되기 때문에 꼭 하시기 전에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 단순히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방금 고해상도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고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일반 플러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빠르죠 가끔가다가 요런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근데 뭐 실행 자체는 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플라인 해주시게 되면 처음에 고해상도로 했을 때에 요런 잡티들이 없어지고 두번째 일반 로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요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레이어 마스크로 지워주세요 그래서 꼭 레이어가 화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가끔가다 눈썹이 날아가는 경우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날아가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 눈썹 위쪽 위쪽과 앞쪽이 조금씩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 우선 이렇게 힐을 해주셨으면 이번엔 닷지 앤 번을 제출차례죠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지 앤 번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필터, 리터치 폼이 우선 시계를 준비해주시고, 리터치 폼 위에 닷지 앤 번. 자, 시작. 현재는 일반 모드죠. 네, 하이레저 레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따지면 포트레이처를 10번 이상 실행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 돼요 근데 제가 요새 포트레이처를 안 쓰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쓰는 이유는 포트레이처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아요 그때까지 굉장히 잘 썼고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결이 좀 날아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결도 날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보정도 해줍니다 대신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죠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어플라이 누르게 되면 그냥 실행 돼요 대략 50초 정도 51초 정도 걸리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소프트라이트 레이어로 만들 어줄수는 있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꼭 복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도를 맞출 수가 있죠 수 있고 이렇게 뭐 따뜻한 느낌이라던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에 먹었는가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먹은 데다 나오죠 물론 뭐 지우개로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은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알아서 다 해주고 있는데 역시 프리뷰 어디 먹었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그냥 어 나는 고해상도로 하고 싶다 그럴 땐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보이상도로 올라가요. 하지만 시간은 네, 2분 52초가 걸리죠. 제가 체감상으로는 한 5분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3분 좀안 되는 거구나. 이게 또 사진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드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고 물론. 저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파시티를 낮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아까 그 위에다 그냥 썼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원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필터를 쓰실 때는 꼭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을 만들 때 무조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 위에 실행시켜해 놨거든요 여튼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 방법 자체도 간단하고. 특히 이제 세 번째. 이번엔, 아이베젤. 역시나 이 부분은 프로그램 실행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 주시면 돼요.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자, 참고로. 마우스 스크롤 휠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히 별거 없죠 왜냐면 실패정이 있긴 있는데 너무 옅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스크 사용도 가능하고 하이 레졸루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 그럼 피부만 잡아서 하면 더 빨리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왠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고 힐을 돌려봤어요 근데 실제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 음.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자른 부분이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 밝기 라던가 이런 부분에 약간 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다 실행시켜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또 일일이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더 귀찮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전체 레이어를 복사하셔서 이 상태에서 힐을 실행시켜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제작자의 말로는 하이 레졸루션을 먼저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을 실행시키는 게좀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긴 해요 하이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이런 큰 것들 큰 것들을 우선 없애주고 참고로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건 고해상도입니다 제가 왜 거기 안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왜 액션으로 만들어 놓고 쓰는지. 어차피 속도는 비슷한데 들어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하이라이트 루션으로 하나 한번 해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반 힐을 시전 시켜 주시게 되면 이건 좀더 빠르겠죠. 아 네. 아까는 조금조금씩 갔는데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우선은 원본에서 하이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일반 힐 지금 은 여기만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진 한번 실행을 해 보세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포트레이처보다 지금 결이 살아있는 게 보이죠 포트레이처보다 좀더 낫습니다 지금 제가 한건힐만 했기 때문에 피부결은 아직까지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치 엔 번을 돌려주시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게 다치 엔 번을 돌린다고 해도 포트레이터처럼 날라가지 않고 요런 피부결들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약간 안 좋은 거는 이런 주름도 살짝 남는다는 건데 이런 건뭐 그냥 패치 같은 걸로 지워 버리면 되니까 자 여튼 오늘은 새로운 피부관련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따로따로 팔아요 힐이 79달러 나지앤버니 99달러 아이베리 79달러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뭐 받은 게 없어요 저한테는 뭐 협찬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